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띠를 갖고 오셨나요? 어, 오늘은 뱀띠. 뱀띠인데 뱀띠를 공부하는데 사실 후회했어요. 왜요? 너무 복잡해. 이 뱀띠는 뱀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달라. 뭐, 태어난 이 시에 따라서 또이 환경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겉은 어리고 순수하고 단순한데 속이 복잡해요.근데 이게 약사파의 약실한 거보단 즉흥적인 거에 많아.그렇기 때문에 이, 이 뱀띠는 있잖아요.어 중간이 없다고 보면 돼.좋아.나빠.관심없어.이렇게 <웃음> 본다고 보면 되고 이 지금 당장은 친하게 지내도 시간이 지나면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뭐 의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너무 욕만했네이 뱀띠가 어 되게 어 침착한 면도 많고 또 야망도 있고 이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조금 어이 추진력이나 행동력이 내가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없고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때뿐인 게 조금 많아. 그래서 뱀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많이 인맥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호불호가 조금 쎄. 응? 근데 지금 음 우리가 이성운을 볼 건데, 뱀띠랑 가장 이제 이성적으로 너무 잘 맞는다라고 보면 닭띠. 닥띠. 닭띠는 이 뱀띠랑 닭띠는 금전의 합이 좀 맞아요. 그래서. 어둘 다가 서로가 금전 욕심이 있는 걸 서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같이 무언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얻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정신적인 친밀감이 좋아서 늘 같이 했을 때 행복을 느껴 왜? 굳이 이 사소한 거에서보다는 그냥 같이 뭔가 함께 나가는 거에 좋아하거든 자식을 키우는 거나 뭘 하거나 집을 사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서로가 짝짝꿍이 맞는다고 보면 돼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뜻은 이제, 이제 쥐띠 이제 어, 뱀띠랑 쥐띠는 어, 서로가 어글, 어, 어긋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발, 이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초가 있든 잘 해나가자 내 나를 봐서 힘내 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게 야심가야 겉은 안그런데 속은 야심가야 그러니까 티나지 않는 야심을 많이 부리는데 이 둘은 괜찮대 괜찮대 이 뱀띠가 뭘 해도 이쁘대. 귀엽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합이 잘 맞는 거야. 이거는 뱀띠 욕심보다 이 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띠. 소띠는, 어, 이 약간 순수한 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소띠가 묵직하게 봐줘요. 그리고 이 뇌는 뱀띠는 소띠의 묵직함을 좋아해. 그래서 친구가 됐던, 이생이 됐던, 뭐, 뭐, 남사친이든 여사친이 됐던이 관계는 지속력이 쭉 가요. 그래서 이 둘은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할 수 있어. 그치? 지 동료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삐리리 비리, 리딱딱딱해가지고딱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이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줄 모르고 살지만 사랑했노라. 너만한 애가 없었노라. 서로가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보면 돼.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관계되는 건 뱀띠의 단점을 흉 보지 않는게 닭띠 쥐띠 소띠야 이래서 뱀띠가 좋은거야 그러니 뱀띠는 자기를 잘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어려운 뱀띠거든요 어, 그렇다고 보고 이 뱀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좀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아 근데 보면은 범띠 이 뱀띠랑 범띠는 진짜 깨지기가 쉬워요 왜? 뱀의 이런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 들쭉날쭉한 행동들이 있잖아 감정기복이라뭐 이런 것들을 얘가 한개한개 한개 꼬집어서 말해 너 그때 잘못했어 너 그거 아주 추해 막 이런 식으로 장점은 칭찬을 안 하고 단점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자존심의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나쁘지 그러니까 얘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야 범이랑은 웬만하면 엮이기 쉽지 않고 서로가 믿음이 안가꼭 말을 할때 있잖아 나는 한국외고 내는 아랍어 얘기하듯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띠. 말띠는 어, 뱀띠가 있잖아. 한다고 막 하는데 말띠가 인정을 안 해요. 너뭐 했냐? <웃음> 어? 누구 생각해? <웃음> 그래서 뱀띠는 계속 한다고 하는데 말띠가 알아주질 않고 이게 가, 이 뱀띠는 뱀띠나 말띠나 같이, 가, 같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훅툭 떨어져. 서로가 화들짝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왜? 안돼. 소통이 안되거든. 그리고 참 야속해요. 뱀띠 입장에서 말띠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어? 나의 섬세함을 좀 이해해주면 안될까? 요런 면이 있다라고 보면 돼서 뱀띠가 잘 삐져서 삐져서 말띠한테 안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말띠가 말을 정확하게 해. 응? 그런다고 보고 이 원숭이는 여기서 진짜 결혼하지 마세요. <웃음> 어, 왜, 왜요? 왜요? 진짜 웬만하면 안 사귀었으면 좋겠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둘은 있잖아, 어 그거야 그 뭐라고 되죠? 그아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이 미워해 아, 내가 너를 준 만큼 아무튼 그 드라마 있었잖아 이 점찍은 드라마 어 민소희 같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어 무언가를 서로가 자꾸 바라보고 자꾸 달라고 하고 하는데 자꾸 얄미워. 화가 많이 나고 자꾸 이, 이 보복을 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어 둘 다가 머리거든요 머리싸움을 많이 해 근데 앉아 근데 얘도 얍삽하고 얘도 얍삽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복수 복수혈전이라고 보면 돼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독수하면 또 복수하고 오고. 서로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면 있잖아요 평생을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를 해 내가 얘를 만나면서 내 인생 진짜 뭐 했다고 두 좋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웬만하면, 이 진짜 안 좋거든? 다안 좋은데, 진짜, 다 괜찮아. 얘만 피해. 응? 원숭이랑 뱀은 진짜 상극 중에 상극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돼지. 돼지는, 이, 단순해요, 돼지가. 족고시름이 단순한데, 겉은 단순한데, 속이 머리가 복잡하다 그랬잖아. 헷갈려요. 그래서, 소, 그래서, 어, 이, 시간차가 좀 필요해. 뱀이 기다려주든 돼지가 빨리 가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또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 극복을 못 해요. 그치? 근데 이 시간차가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시간차 극복이 안 돼. 앞서거니, 뒷서거니가 해야 되는데, 서로가 왜 빨리 가? 왜 느리게 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잦은 이 빈번한 말싸움이 있거나 서로가 많이 서운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뱀은 조건은 나쁘거나, 일단. 응, 좋거나 나쁜 거라기 때문에 내가 뱀을 하면서 아 뱀은 진짜 공감이 중요하구나 뱀은 진짜 누굴 만나 내가 누구의 상사를 두냐 어떤 이 후임을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내가 대성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구나 혼자서는 가기에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함께 가려고 하는데 어렵다 이거야 응? 어렵다고 보고 자 이제 있으니 만거니 <웃음> 조금 무관심한 조금 있으니 그닥 도움된다기보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 뱀띠와 양띠 볼게요. 뱀띠와 양띠는 필요할 때는 오케이. 땅 사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장사하자. 이럴 때는 오케이. 협심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사적으로는 어렵고 공적으로 좋을 때만 뭔가 함께 하려고 할 때만. 이럴 때만 합이 좋아요. 그, 그 뒤로,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잖아? 잘 가. 빠이, 빠이, 빠이. 너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이렇게. 쿨하게 끝날 수 있는 사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연애는 좋지만 결혼, 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어떤 협력을 관계했을 때는 아주 짧은 시너지만 낼수 있다. 응?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들어갈 땐 어렵고 뭘 파는 건 괜찮고. 응?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토끼. 토끼랑은 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역시도 원숭이처럼 서로가 조금 미운 기이기석이 있거든요. 미워하는 구석이 있지만 은근히 얄미운 거지 막 그렇게 막 매우 미워하는 건 아니고 보복은 안 해. 그냥 아우 얄미워 가시나. 어? 아우 재수 없어. 요렇게. 그대도 너랑 일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일하는 게 좋아요. 어, 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개띠. 개띠는 어이 둘은 원진쌀이 있어요 원진쌀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 원진살이 뭐예요? 음 그냥 미운거야 애증 사랑하지만 믿고 없으면 보고싶고 있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이런다고 보는데 이 둘은 서로가 존중해요 사실 서로의 어떤 성미에 대해서 존중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이 그냥 충고만 서로 잘 들으면 서로가 이해심만 조금 넓히면 좋은 관계야. 근데 이게 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왔을 때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치? 미워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엮기면안 했으면 좋겠어. 이 경제적으로 돈만 안 엮여있으면 사이가 나빠질 게 없거든. 그리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술 한잔을 풀수 있는 사이도 되고 그리고 이 용띠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데 이 용띠가 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이 뱀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그려려니 많이 해요. 그냥 너 그려려니 해. 너잘 사려니 해. 그냥 뭐 그냥 지인이야. 친하지 않은 그냥 지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세 부리로 딱나눴져 다른 띠랑 다르게. 좋거나 싫거나 그냥 무던하게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웃음>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뱀띠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범띠의 뱀, 뱀은 있잖아요. 짜증이 자꾸 나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신경질이 나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닌데 나는 짜증 나 근데 이거는 내가 요 범이라 그래. 범의 해잖아. 그치? 범의 해에는 이런 게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내가 이런 예민성을 자꾸 발휘하면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뱀띠는 그래도 꽤나 중요한 존재거든 이 양념 같은 존재란 말이야 이 천진난만함이 너무 예뻐 그리고 이 얍삽하지 않은 이 자잘한 생각들이 귀여워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본인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장난도 많이 치시고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뱀띠님 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주위를 조금 둘러보시고 사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은근히 사람이 재산이에요. 음, 성격 좀 죽이시고. <웃음>